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6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I am a fun, exciting, and entertaining English teacher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수십 년간 공부해 오셨던 ABC부터 영어 장편 소설을 순술 읽으실 때까지 혼자서 여행을 편히 다니실 때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왕초보 영어회화 교실입니다 지난 5시간 동안 비동사를 활용해서 자기소개, 기분, 감정, 상태, 표현, 일반 문장, 부정문, 의문문, 장소, 위치, 어와 더, 활용하기 등 다양한 걸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문장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5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용사란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 즉 묘사하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 사람, 사물, 장소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치면 예쁜, 귀여운, 뚱뚱한, 착한 이런 단어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 단어가 영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한명 있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배고픈 아이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대개 두 번째로 아이는 배고파 이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네요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배고프다는 의미의 단어가 다르게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양한 어순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영어 회화 교실을 시작하고 아마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어순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배고픈 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배고픈이 앞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아이만 꾸며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문장도 아니고 그냥 아이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보다 배고픈이라는 의미가 뒤에 붙었을 때는 배고픈의 입니다, 이다라는 것이 합쳐져서 배고프다, 배고파가 되죠. 그러면서 아이는 배고파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배고프이 앞에 있을 때는 꾸며주는 말아이보다 뒤에 있을 때는입니다와 합쳐져서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영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고픈 아이, 배고픈, hungry라는 단어가 있고요. I, a child가 있습니다. A child, I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Hungry를 앞에 붙여 볼게요. 여기서 앞에 붙일 때는 A hungry child가 됩니다. 배고픈 아이, 한글과 봤을 때 똑같이 아이보다 앞에 왔을 때는 온전히 이 단어만 꾸며주게 되는 거죠. A child, 한 아이라는 표현 앞에 이 Hungry라는 단어가 A와 Child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hungry a child가 아니라요. 그 이유는 어린이를 꾸며주는 hungry child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가 이 꾸며주는 말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5강에서 어와 더의 차이점을 다뤘던 건 기억하시죠? 어는 불특정한 아무거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는 특정한 그것을 집어서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더 child가 됐던, 어 child가 됐던, hungry 라는 단어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와 child is hungry and hungry and h u n d h u n a c d h y d h and 끗한 r y and h y c l e and h y and 어 a n g a n h u y and h a n y a h y n g a h y a n n g y a h a s y a n y a n g y a n g a h y e a y n 아이는 배고파 라는 표현은요 배고파 라는 말이 배고픈과 이다 입니다 가 붙어서 배고프다 배고파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다 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 왔죠 맞습니다 비동사를 사용했죠 비동사 am, r is 를쓸 건데요 a child 는 is 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a child is hungry. 아이는 배고파가 되는 거죠. 우리 1강, 2강 때 자기소개, 외모, 성격, 기분, 감정,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썼던 문장의 규칙인 거죠. 이 비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인공과 뒤에 나온 단어가 동일한 관계가 되고 이 뒤에 나온 단어는 앞에 주인공의 보충설명이 됩니다. I am tall. 나는 키가 커. 내가 큰 거잖아요. I am sad. 나는 슬퍼. 누가 슬프죠? 내가 슬픈 거죠. English is easy. 영어는 쉬워.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놓고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 형용사가 도와주는 방법 두 가지 잘 기억하셨죠? 명사 바로 앞에서 어와 단어, 더와 단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도와주던지 아니면은 비동사를 기준으로 뒤에서 비동사 앞에 단어를 도와주던지 이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형용사를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묘사와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식 자랑을 한다거나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든지 극도의 감정을 느껴서 분노를 표현한다든지 그럴 때는 한 가지의 형용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 넣을 자리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귀엽고 덩치 큰 뚱뚱한 애기가 있어요. A cute, big, and fat baby 이세 가지를 다 나열하시면 됩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무서워요. 목소리도 크고요. 되게 거칠고 폭력적 같이 보여요. A scary, loud, an aggressive m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두개 이상의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실 때는 끝에 마지막 단어 전에 and 같은 단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열 가지를 나열하시던 마지막 단어 전에만 and를 넣어주시면 이것, 이것, 이것, 이것, 그리고 이것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and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AND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등을 접속시켜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동사 시리즈를 보다 보니 비동사만 다뤘는데요. 이 형용사가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단어를 도와줄 때, 보충설명을 해줄 때 비동사 말고 다른 단어는 쓸수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동사에는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feel, 느끼다, look, 뭐뭐처럼 보이다, smell, 어떤 냄새가 난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taste, 어떤 맛이 난다. 이런 단어들은요, 문장에서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그 주인공의 맛, 주인공이 느끼는 것, 주인공의 냄새 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I feel sick. 나는 아픔을 느껴. 나는 지금 아파. 그런 뜻이 되죠. I look good. 나 멋있어 보이는데, good. 좋아 보인다는 것은 나에 대한 표현인 거죠. Dinner smells great. 저녁밥 냄새가 너무 좋은데? The music sounds bad. 아, 그 음악... 아, 정말 안 좋아. The cookie tastes good. 쿠키가 맛이 있네. 이 뒤에 나온 단어들은 전부 다이 동사들을 기준으로 앞에 단어들을 꾸며줬죠. Feel, look, smell, sound, s taste 이 다섯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집어드리고 오늘 동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형용사라는 말은 누구를 꾸며준다고 했죠? 명사. 사람, 사물, 장소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되게 꾸며주는 말은 두 부류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 명칭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고요. 물론 다른 역할도 하긴 하지만 주로 동사를 꾸며주는, 행동을 꾸며주는 부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한이라고 말할 때는 행복한 사람, 같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행복하게 라고 말했을 때는 행복하게 살아요 같은 행동,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암기할 때, 단어들을 공부할 때이 뜻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형용사들의 뜻은 어떻게 기억하셔야 하냐면요. 니은 받침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한 이라고 기억을 우리가 해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명사를 쓸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뜻을 행복하다 라고 외우면 이 단어를 사람 앞에 붙이는 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해피같이 쉬운 단어는 많이 써왔던 단어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새로운 단어들, 뭐 interesting, aggressive 이런 새로운 단어들을 배울 때 니음 받침으로 기억하시지 않으면 사용 용도가 조금씩 애매해지실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공부할 때 보면 sad 같은 단어를 슬프다, angry를 화나다 라고 외워서 나 화났어, 나 슬퍼 라고 말할 때 I am sad 라고 하지 않고 이미 슬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 s a d 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니 니은 받침으로 기억하셔서 이 단어의 용도와 성격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초보 영어회화교실 비동사 시리즈 두 개의 동영상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7강에서는 이것 저것 그것 가리키는 말 것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줄줄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왕초보 영어회화교실 제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